박성은, 박성은 선수, 3점, pull up from NBA r a 오, 오! <웃음> <웃음> 어, 여기서 한 번, 한번 다시, 다시. 나... 어! 게임! 게임! 게임! 게임. 오 와! 3점 3점 3점 3점으로